많은 수배자가 있는 그 성의 비율은 여자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유럽 스크라임 에이전시 유럽 이 사람들은요. 이 기간은 has, 어, 공개했어요. 어 리스트 오브 그 21명의 페이미너스검죄자들을 그 공개했어요. 리스트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are on the run from the 그그 그, 도망쳤어요. 프로머머로부터? 그 약간 그지뢰친지 지배 받는 기간으로부터 도망쳤으니까 타로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열여덟 명은 여자들이래요. 평옥가 음. 21명의 죄수들 중에 열여덟 명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wanted suspects have been accused, accused of a range of charges, including murder, human e n d drug t r a f i c k i n 범위가 기소됐어요, 오브. 그고소의 범위가 기소됐어요. 인클로등 뭐뭐로 포함하여 살인, 그리고 인간을 살해하는 거, 그리고 그 마약. 불법 유통 그리고 앤 로버츠 강도에 대한 그 범위가 공개가 됐대요. 그래서 크라임은그죄계 라인은 성의 없다는 캠페인 거기 캠페인 활동에서 이 리스트들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이 핵심 이기요 여기서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이 내용이어서 그 범죄에는 성이 없다. 이거 해서, 어, s p o k 먼 s a i d 어, 그 말, 그니까 여성이 말했대요. People think they u s u a 사람들은 생각한다. 보통, this c r i m i s 이러한 범죄는, I'm not being 존재가 아니야. Committed, 저지른, by w o m e n and they are equally as serious as those committed by men. 그들은, 완전히 똑같아요. As, 뭐, 뭐, 만큼, those committed by men. 이게, 남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만큼, 완전 똑같아서, 이게 동급이에요. They are equally as serious as The man is as, as the man. 남성만큼. 그래서, however, 그러나, uh, crime is, part, 그, 범죄 전문가들은 말했어요. BBC. 그 b 그, 그음하비 BBC. 방송국 같아요. That some w o m n 그, 여자가 또 말했어요. That even though, 뭐만임에도 <웃음> 불구하고, the discourse is often around male p t i e woman can be just as been. Been. 어. 그, 다만은요, often <웃음> <been> around <웃음> m a e 보통, 종종 그냥, 보통, 어라운드 주변에 있을 때, 남자 범죄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렇게 남자 주변에 있으면 불구하고, 여자들도, just expect, 그 남자처럼 나빠, 나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The campaigns website asks, are n l y e q u a l l y e s c a p a v community r i o u s a e s m